아직. Hi.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웃음> 아직, 아직, 아직, <웃음> 아직, 아직, Let's Celebrate 아직. May 아직인데? <웃음> <시작했어>? <웃음> 아직, 아직, 어? 시작했어요, <웃음> <오>.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아아아아아아 봅시다. 하나 둘 셋! 셋. <웃음> <웃음> <웃음> Sorry, sorry. I can't prepare for the comeback. I can't f i t by the balloon. Because <laughs> of Dita. Because of Dita. Now, honey, what was it? Yeah. Yep. Let's honey. Let's honey. Woo! o u e w e l c o n e Oh, h e y Gracias. g o u r a w h c o m e e s Oh, good. Cheesecake, yes. 아 n 아 o n onion. o n o Don't lie, i n 초코인가 아니야. 치즈 케이크인데 <웃음> 이게 치즈야? <웃음> 초코 치즈 초코? 치즈 케이크야 이거? 야, 어 치즈 케이크이다. 어, 오, 파워, 음. 맛있어. 오, <웃음> <웃음> 맛있어. 아이스크림 같아. 아이, 아, 아, 아. 오롯, 안에 안에 오롯네. 냉동인가? 냉동 케이크요? <웃음> <웃음> 아니 냉동실에 넣어놨었나 보다. 아이스크림 음. 케이크가 맛있네. Why? No, I'm not sure. I'm not 앞에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는이 r o z e n 몇달 만에 보는 거 아닌가 <웃음> 그러니까 그런 거 <것> 같아 <웃음> 그렇지 <그치? 웃음> 음. 롤바인고, 여러분 롤바인고. 건강히 잘 지내고 있었습니까? 네. 네. 네. 네. 네. 저희도 건강히 잘 지내고 왔습니다. 밥은 먹었나요? 네. 네. 네. <웃음> 음. <웃음> 맛있다, 맛있다. 우리 사실 아까 치킨 먹었는데 먼저 <웃음> 먹었니다 <완전 맛있어. 웃음> 음. 후식입니다. 차려, 차려. 너무, 너무 맛있어. Rambut pink. Rambut pink p u n y aku, no? Aku. 진행 진해, 진해요 <목소리> 음, 이자 뮤트먼트 소통. 이자 뮤트볼. 이 Thank you. You are beautiful too. <목소리> 맛있다. 게 되게 신기한 맛이.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같아. 아이스크림. 약간. 음. 뭐지? 모강에 아. 약간 모카. 응? 거래. 언니들 요즘 근황은? <목소리> 근황. 슈끄넘버 근왕 근한톡 근왕톡 뭐 TMI같은거? 응 요즘 뭐 있어요? 달라진게 하나도 없는데 음 <웃음> 바뀐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요? 어저 요즘 약간 일찍 자요 오, 오. 나 우와. 일찍 일어나 그와나막 <웃음> 5시 50분에 있겠어 오늘도 오전 시간인데 어? 5시에 5시? 자고? 어제 11시에 잠들 음. 우와 많이 잤네 요즘 근난 진짜 딱히 없긴 한데. 아, 최근에 뭐지 산책하러 한강 자주 갔어요, 저는. 음 날씨여서 와가지고. 맞죠. 어. 저 잠실에서 신사 넘어서 그, 그 다음 뭐지? 신사가 하는 거지? 잠원. 자몽. 잠원까지 자몽? 걸어갔습니다. 와우. 잠원? 한 4시간 아, 되는 거리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잠. 2시간 정도? 아, <웃음> 그래? <웃음> 요즘에 한국, 여기가 한국이래. 여기가 날씨가 <웃음> 좋아 가지고. <웃음> 맞아. 요즘 자주 걷고 음. 있어요. 저 보고 싶으면 한강으로 오세요. <웃음> <웃음> 진짜 <웃음> 항상해. <웃음> oh, I know a t m i of Leo Neo. I don't um, know if she already said it, but 뭐? she apparently she just said she goes to Hangangala for a walk, but then she she, she she like she was like so tired. <웃음> so she was gonna take a rest, rest. Like, and she fell asleep for like two hours on the bench. <웃음> <웃음> <웃음> 아니 날씨 너무 좋아서 그냥 잠깐 눈 감았는데 자고 있었어. <웃음> 이거 뭐야? 티크니 티크니. 아니 한강 갔는데 그 사람 진짜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벤치가 딱 하나 있길래 누워봤죠. 일단은 날씨 와가지고. 누워봤. 왜 잠깐 눈을 감았는데 어딱 뭐 떴는데 막한 시간이 음, 넘어 오셨어요 지나 있 <웃음> <웃음> 아무튼 강압성 했습니다. 입 돌아가요. 입 돌아가. 그래서 습니다 반응이 그나마 없어요. 음. 다른 <웃음> 거 아, <뭔가> 있어요? 뭐가 <웃음> 있지? 뭐가 있지? 저 음, 너무 똑같아요, 그죠? 우리는. 응. 음. 뭔가 크게 달라진 게 민지, marry me. <웃음> <laughs> Seriously? <laughs> yeah. What? What Seriously? What I think they're um commenting about um how she fell asleep on t h y e a h Yeah. Yeah. Yeah. <laughs> yeah. yeah. <laughs> yeah. yeah. <laughs> 지이가 케이크 먹네. 나 치즈, 치즈 케이크, 치즈 케이 그런 거, 아 근데 우리랑 있을 네. 때잘안 먹잖아. 음, because. So? 테아맞맞 아, 그리고 먹고 왔다 막 이런 것도 많지 않아? 응. 음. 아, 너희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라키아 <나> <웃음> <웃음> uh. <웃음> <우리가 웃음> <마이크> 아. 다 아. 아, 마니스 그러니까 너무 너무 잘했었어. 아쿠타오 아두. 아아루 아프다. 아두. 아두. 아루 아두. 아두 아두 라키. 아은방안 라키 아두. 말 걸고 말걸요아쿠루지다 까리. 진짜 그 레아, marry me. no. 결혼식 t i 세요 h a 합 Tami? Take us to the side. Oh, my gosh. w h 시 t You don't stop. You don't k n o <laughs> <laughs> <laughs> o oh, <English laughs> <English laughs> it's so fast. So we're trying to read one by one, but it's a h a r d Aw, aw, aw, aw, k b o k I don't know how to get it. Aw, aw, aw. I don't know. It's just a, it's just laugh. 안녕하세요. 답통 하리 Oh, many came today. Here, full of pink. Today. You are, oh, oh, you are full of pink today. Alo, I, I love it. I love oh, it. I love it too. I'm the pink princess now. Mm. Oh, <laughs> oh, oh. Correct, pink correct. princess's correct. dreams fulfilled. <laughs> finally, yeah, finally. t a k e 나누자. 안돼요! <웃음> <웃음> 어머! 안돼요! 안되려고 안 안. 했는데 레 뭐? 어려웠카피카피 What flavor cake oh, is that? It's um, it's cheesecake and yeah. like chocolate cake. It's c h m o c a m o l h a t e c a k m o c a A mocha? A o c a mocha? I m o c h k A o c a A mocha? A mocha? A mocha? A mocha? A mocha? 아 모카. yeah. 그 mocha? Mm. <웃음> 아 m o 크림 a A m o c 아니야 mocha? A mocha? A m o c i c a m o c a A m What's your, what's your biggest wish for the comeback? Oh. Oh. Oh. t mm. o be able to meet. Wish? Mm. 큰큰소 yeah. so, so. Biggest wish? Yes. 가장 so. 원하는 소원. Meet uh, Lucky person. 컴백, yeah. 이번 컴백에? All o c k h e 키들 가까이서. 해외 가기. 콘서트! c 기 <웃음>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기. 공연하기. 음. 아 콘서트 진짜 너무 하고 싶어. 진짜 와, 너무 하고 하네. 싶어. 진짜 너무 하고 싶어. 그 함성 듣고 싶어. 음 우리가 해줄까요? 우리가? 와우! Three. What about you, Sudan? Three berries. You w t to b u r I like s u g i l e berry c 거 e e s e c a k e Oh, that's good. t h a t o o g o t t g o o That's 리 t 리 a t s good. t h a h a t s g o a t s o h o h t h a t s good. 요즘 뭐 응, 대학교 대학을, 대학교에서 축제 많이 하는데 시크릿 넘버 도 많이 왔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요. 우네네 학교. 네 대학교. 네 대학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대학교 축제. 음. 불토 완전 인기 많은 것 같아요. 뭐지? <웃음> <좋아하지. 웃음> <웃음> <웃음> 안녕 <웃음> 안녕. Jenny, drop your beat. 둠치 타치 둠치 타치 둠치 타치. Drop it drop it. Drop it, drop, it. <웃음> <웃음> drop it like its hot. 오히려 comments. 아요 수담 TMI. TMI TMI TMI TMI 오늘 치킨을 다 같이 먹었어요. 어, oh, oh, 맞아. t o g e t h 치킨 t o g 치킨 다다 아, 콜라도 양념 so. and 라이드 and 라이드 치즈 스틱도 맞아. <웃음> 오늘, 오늘 박진이 텐션 지붕스라야 지붕 은 아니 이거 시작하기 전부 터 전이 더대박이었어요 아, 아, 지금 나 나가린 거야. 나가린 거야. 낙가인 중이에요. 린 거야. 가린 거야. 나가린 거야. 나가린 거야. 나가왜 그래? Oh, <why 웃음> 그라노그라노 <그래>? <나그라노. 웃음> <웃음> b e a u t i f u l t h a n k y o u e a n 귀엽고 <웃음> <그래서 귀엽구나? 웃음> <그래서 예쁘나? 웃음> no. 요 치킨, k o 추얼굴추안살 치킨. 순살 치킨. 냉엽구나 그래서 쁘구나 n o 어? 어 왜? <웃음> 네. 네. 네. 네. 네. 네. 평이 안된 면 깔끔한 거 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이거 하트 벌리져버려 그니까 버려, 그러니까. <웃음> 버려. <웃음> 들버려버아 언니가 들여버어 h behind you that's, that's, that's. Hi! Hi! Somebody's, Somebody's behind me, saying <레아> hi! 음? <응>? 야 박진희! <레아> 어야 박진희! <레아> 어 나불라요! 조용히 해! 라고 써있었어요 민지. 안 써있었어요 야, 박진이 너무. 아, <웃음> 아, 어, 너무 빨라 음반 <웃음> <웃음> 관계꼭 보러 간다! 시선! 아, 어해아 <웃음> 너무 떨려요 진짜 어, 어떡하지? 어,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해지어 o 하지산처 Sancha! Sancha! Hing Hing! Secret he number! Well! Hing Hing! Hing? Did you get fries chuga? Of, yeah, of course! We got the modem fries! Yeah. yeah! We got the <laughs> modem fries! <laughs> What's modem fries? Assorted What? <laughs> <sword and> fries! What's that? Diversity! Diverse fries! <laughs> 만나카 <목> 일본 언제 <오지? 웃음> 일본 갈수있었 좋겠다 올해 가야죠. 다요올해꼭 가야지. 가야지. 가고 싶어요. 뭐예요? 있겠다. 있겠다. 今年は今年인 모르겠지? 응. <목마일> <웃음> <목마일> 반드시 가겠습니다. <웃음> 어, 올해는 일본에 oh. 꼭 가겠습니다. 고고마 미니 아이니 끼만까지라고했그가까지 보러 가 달라고 했어 그거 가만까지 보러 가서 9지러 가서 9만까지 보 아, 가서 9만까지 보러 가서 9지 보러 가서 9만까지 보러 가서 9만까지 보러 가서 9만까지 보러 가서 9만까지 보러 가서 9 맞아요. 맞이요 맞아요. 맞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o 맞아 o 맞 e 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요아니라면요 맞아요. 맞아요. 는데요맞아을때 약간 맞아요. 나왔었어 아맞아 맞아요. 와우! Wow. Love, maybe. Love, maybe. Love, <shrie> maybe. Sayam. <shrie> <shrie> maybe. m a y a y m y y s a y y y y m y y y y o y y m a 공항 응? 몇시도착 right, <웃음> right now. Right now. r i g h t n o w o i g o t n o g g o g o go. I'm go, going go. <웃음> <웃음> <지금 웃음> <tácanao. 웃음> <다 웃음> 늘었던데 MC 하는 거 보니까 그래요. 아 깜짝 깜짝 놀랐어요. Always 너무 잘해. 브루크. 진이 언니가 언어를 아재 잘하는 중. 거 같아. 진짜 언어 <웃음> 천재야. <웃음> 근데 민지 언니도 언어를 잘해. 음. <웃음> 맞죠 맞죠. 아이 <웃음> <웃음> 그때 열심히 공부했더라고. 맞아 혼자 열심히. 음. 둘 다. 나 굿. 나 벼락치기 해 <해서> 산대. <웃음> 꾸준히 이렇게 하나씩 입력을 해놔야 되는데. 그 기억하는 것도 대단거죠그니까 거. I learned something yesterday. 뭐? I do. Oh, no, it's n do. 아도 언 아, 도와주다. 어? Oh? Help. Uh, help. help. help. help l o 아, 또롱. 또롱. h I l e a r n e f t to롱 yesterday. 귀엽다. 암튼, 우리가 2주년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우리가 서로에게 네. 편지를 <웃음> 써보면 어떨까. 우와! 좋아요. <웃음> <와, 웃음> <요쓰네. 웃음> 오글거리지만. 오글거리지만. Why 오글 you don't like 오글스타일? y <웃음> like 오글스타일. 아, 그래서 <웃음> 이제 <like> 누구한테 쓰는지는 <웃음> 뽑기로. <웃음> 오, 랜덤. <렌터>. 좀 브라운 <웃음> 오글스타일이네. <웃음> 아니 이제 뽑기로 이제 누구한테 쓰는지 내가 남아 아는 거지 음. 아 오케이 이렇게 <웃음> 해보려고 <남아>. 합니다 괜찮습니까? <웃음> 네! 네. 네. 아, 재밌겠다 그럼 저부터 뽑으면 돼요? <웃음> 그럼 저부터 뽑겠습니다 let's go, let's go. 어? 그러면 저희 이제 누가 누굴 뽑았는지 알면 안 되니까 어. 핸드폰은 덕분 핸드폰, 없으시다 잠시 댓글을 잠시 못 올릴 수도 있어요 뽑겠습니다 뽑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는 <놀람> 어? <놀람> 다시 뽑겠습니다. <놀람> 자, 저는 이분에게 나와 있어요. 가면, 괜찮아요. <놀람> 아, 궁금해. So we can't know who she writing it to uh, so we're, we're not looking right now. Yeah. Our phones are. apparently next car next, next me. 와 이거 재밌다. 왜 긴장되지? 왜 긴장되지? 이거 진짜 좀 진지하게 써야겠다. 다 나와요. 저는 당신은 긴장하셨을까? 맞아요 지 무슨 지 무슨 이지? 무슨 이지? 무슨 이지? 무슨 이지? 무슨 이지? 무슨 이지? 무슨 이지? 무슨 이지? 무슨 이지? 무 와 h y Hey girl! y o u o m d nice and y a k t 이 You're a woman! w w h a t are you doing? w h 데 색깔 y 전, 전, 어, 응. 달라가지고 아. 전 봐요 응? 오케이 아하! 니씨진진정을 <웃음> <웃음> <진지> <웃음> <진짜. 웃음> 좀. <줘>. 저는 <웃음> 나나펜줘 <웃음> <웃음> 색깔 색깔 펜. 색깔 펜 근데 이렇게 쪼 음, 마지막, 끝에 그러니까 나는 마지막. 서로 음, 음, 음, 음, 음, 예, 어. 보면 안돼 알지? 어어 어, 어, 혹시 돌발 상황? 네. 네? 돌발 네? 상황. 왜? 어? 어? 저거 놓고 갔어요 거기에 가봐. 아. 잠잠깐만 <웃음> 잠깐만 잠깐만. 왜? 뭔 소리야? 이해할 수 없어. 아. 없잖아. 왠지. 이제 두장 남았잖아. 어? 어? 그럼 어떡하지? 아. 아. 다시 해야 되나요? 그냥 그냥 해요. <웃음> 아니야 안돼 안 이거 안돼안 돼, 안 돼. 아 다시 다시 해야 돼? 다시 네, 아죄리 죄송. 죄송 sorry. 왜? 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왜? 내가 놓고 갔어. 근데 그걸로 아, 내가 나나이 사람한테 쓰고 싶은데. 나도 이 사람한테 쓰고 싶은데. <웃음> 어? 왜? 왜? 뭐? 아 여기끼리 바꾸 바꿔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바꾸래. 요 아우. 어? 누구 어떻게? 그냥. 자기네들끼리 받고 아 나는 쓰고 싶은데? 쓰면 <웃음> 어떻게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 아, 이렇 이렇게, 쓰면 안돼렇게이게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봤어 봤을 거 아니야. 이거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언니 게 이렇게. 이렇아 이렇게. 이렇게. 이에이이이이게 어? 근데 마지막 한 개만만인 거딱 뽑았는데. 근데 왜? 이거 봐세요. 근데 본인이었어? 예. 에? 예? 그게 어떻게 인이야 말... 그냥 다시 할까? 아니 마지아아 우리 누구야? 음, 말이 안 되잖아, 그게. 음. 한 개만 거기 있었다면. <웃음> 근데 실게 저랬어요. 열열 잠시만요. 방 야, 그럼 뭐야? 아니야? 아니, 아니, 나 아니야. 아니아니 응? 뭐? 자기가 자기 나왔대요. 응, 응. 난주가 아니었거든. 음, 아 근데. 그니까 근데 왜 본인이 나왔대? 딱, 아. 딱 운이 나쁘게 딱그 사람 걸린 거죠. 할수 있지. 네? 두번 나. 누한 명이 두명 나왔어요. 아한 아. 어? 명이 왜두명 나와? 그게 많이 돼요? 두, 두 번을 쓴거 아니야? 뭐 다시 하면 되죠. 다시 하합시다. 아이 사람은 테 아, 쓰고 싶었는데. 언니 그 사람이 다시 나오기를 어. 바래요. 이 사람은 누구인지 말해도 돼요, 그냥. <웃음> 아 수단이었거든 나 레온이었어 아 진짜 우와 우와 우와 왜었아 수단이 안돼 수원이 안돼 나 민지야 나나진짜하게나나진짜한테 편지 받을 다, 다 이렇게 나인지 이, 이, 이, 나, 이, 나, 나. 그리고이렇데 그냥, 그냥 나뽑을게 먼저 마지막이니게 아, 어. 이렇게, 어, 마지막 나쁘게 그렇게 뽑힌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고이앞서이 우리 <웃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게 이렇게, 그때부터 <끝> <끝> 그냥 하아 뭐뭔 상관이야 남은거 할게 내가 이러면 택트다 가와미즈키상 가와미즈키상 맞다 편또 어따 이제 됐어 아 진짜 쓰고 <써먹을> 싶었는데 <끝> 아 어디다 Sorry, sorry, sorry. 아 이거 잘... <목소리> 뭐야? 또또른 맛이 있어요? 아니, 네. 거기서 여기 뭐가 있는지노룩 룩. 오케이, 오케이. 뚫룩 룩너렇룩 뚫룩 룩 자. 다시 다시. 시작해 볼까? <웃음> 저, 저, 저, 저 누구? 이거. 아, 여기 나 벽에 있어편지지 <웃음> 없어요. 왜편지지 없어? 가져가지 않았어? 네. 여, 여기 대위 있다. 아. 깜짝 놀안다자 자. 요야 에, 데또레아야레아가 나왔네? 에? 이게 어떻게 레아 어떻게 이지레아 뽑으러 나나 아니야. 아, 뭐. <웃음> 레 <레아 웃음> <뽑은 사람은 웃음> 당연히 울어? 없지. 이게 아니, 아니 그럴 이유는?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왜 어?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여, 여기 우리끼리 다다다 다, 다, 다 서로 뽑는 건데 어. 언니가 아니지. 다섯 개밖에 없잖아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다섯, 다섯 명에서 서로 뽑았어 이렇게. <웃음> 이거 어떻게요? <어떡해요? 웃음> 이거 찍으려고 <시크림하고 시크림하고 웃음> 미스터리? <웃음> 아니, 아니 미스터리. 나는 미스테리인데. 미스터리 <웃음> <어쩌다> 미스테리. <웃음> <미스터리. 웃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아이게 많이 돼요? 우와. 어째 이래? <웃음> <미스터리>. <웃음> 아니 오랄까요? 이렇게 막 만약에 이렇게, 잘... 이렇게 이렇게 막... 아 그냥 예 잠깐만 이거 이 주세요 저 이거 아 할게 그냥 저 이끼 이게 뚜렁해서 한 에? 번에 다 뽑아야 그 거면 그럼 오케이. 락키들 아. 모르잖아 누가 보면 지아 모인들만 아. 뭐 보이게 하자 아 이렇게 하면 돼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 좋아 뭐, 뭐 어? 펼쳐서 보여주면 돼 아, 다 같이 뽑고 자기만 안 보이게 락키들만 어. 제가 보여주면 돼 어. 오케이 여섯 어? 개 맞죠 여섯 개 맞지 네. 하나 아니 맞을 걸 그리고... 소름 어떻게 이럴 수가 에. 있지 네 라키분들한테만 보여주는 거아응 아니 이 쪽지를 이거 뽑았는지를 아. 나만 보고 그래, 만 자기가 뽑았으면 다시 해야 돼응 네? 안돼 안돼 난 자기 뽑았어 자자자자 이게 어려운 거였어 어, 어, 맞아, 어려운 아 이거 어려운 거네자자자자자개 있어 아니 없잖아 여섯 개 여섯 개 있어 아나야 다기 뽑아, 다시 뽑은 사람이 있으면 말해줘. 네. 다시 다시. <웃음> 아, 진짜. 아니. 미스터리, 미스터리, 미스터 리 미스터 리 이거 아직 아직 아직. 오케 오케 이 진정, 여러분 아니, 진정 아 진짜, 아 <웃음> 진짜. 안 끝나네. <웃음> 왜 그래? <웃음> 말이 돼요? 아, 미쳤다 이거. 봐봐, 봐봐 아, 떨어졌다 어... 바... 다시요? 다시 다시 아, 우와, 이거 말이 돼? 아니, 필연적으로 한 명이 무조건 자기를 뽑게 돼 있는 건가? 근데 아, 이제, 아니지. 이제 그럼 어쩔 수 없는 걸로 하자 아, 오케이 본인에게 쓰는 편지야 맞아, 아, 그래. 왜, 오케이. 그럼, 그럼,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합시다 싫어 그래도 신경을 <해>. 네? 자기 <봐라> 뽑았어? 아니, 아니 됐어? 응, 제가 됐어 나, 나, 나, 나 아직 못 봤어 자기 뽑은 사람 아니서. 어. 아, 이게 저거였나 <웃음> 봐. 자. 안 보이실 거 같은데. 한명씩 가야 돼요? 오케이. 음, okay. 아, 그냥 안 보여 드리고 마치시면 안돼라기도 아, 그래 그래. 좋아요, 좋아요. 재밌게. 네, 그래 그래. e v e r y o e 맞춰주세요 b r o who w h o s e card? 아. 보지 마라, 네. 내 거. 뭐 뭐. 뭐. 지아라안 본다. 안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보여. 아 이거 어떻게 했어? 이제 봐도 된대요 우리 채팅 오기러이 Uh, I was reading all the um, posts on fan ads yesterday and you guys made me cry again. I cried last night. Oh, oh my god. o h y It's okay. y o u d i d n t have to tell us that. <laughs> <laughs> She just spoils <laughs> everything. Okay, o I'm like this. o m like t h a s I'm like Dita's nails is so slay. What? d i t a You guys want to so see my nails? want to see my nails? <laughs> Nothing. <laughs> oh my <laughs> <gosh>. god, that's good.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sorry. o y i s o y i sorry. o u r y o r t s o I'm o I'm s o y i o y a n l o c k y s i s o o y o y s o y o o o i o r o y I don't know why, but seeing Sudam have put a big smile on my face. 너를 보는 순간 웃음을 어 웃게 해주셨대, 해줬대 너. 나도. <웃음> 우리 너무 집중해서 <웃음> 아니 나 지금. 니다 오빠 메리니? 예? 니다 오빠? No. No. 진이 no. 오빠 yes. <웃음> I miss you. We miss you too, Jenny. <laughs> Jenny, c h a n k i n g now. Pink princess make me crazy. Yeah. Kk. Minji, ah. What? Haha, Jenny, ba. Jenny, I want cake. Here you go. Leia, show us your new hair. <laughs> no, it's police style. She can't <laughs> spoil her hair. Manager name, okay? Manager, Manager name, is okay. Jinny, okay. <laughs> can I date Dita's bangs? <laughs> What? <laughs> <laughs> Minji-chan. Minji-chan. j a n e j i n y e n ni daisuki. Watashi mo daisuki da yo. Hauteita for me. Okay, time to write my card now. <laughs> <laughs> again. <laughs> um, <laughs> is Dita having a blue hair? What? Maybe, maybe not, maybe <laughs> yes, maybe no. <laughs> um, g a n n e did you cut your hair? No, my hair is growing, growing, growing. Like Rapunzel. Um, Zoo, I want to marry you. Okay. Okay, she says okay. <laughs> Leia, n n i m t h eh t s j i g h m HANDLE <laughs> HANDLE HANDLE hand, CAMERA MOVING GIGONE i m GOSEN I m a e y GINNY o n Hi j i n n y SAVING US Yes j i n n y s AUDIO TO THE RESCUE <laughs> Welcome to Jenny's podcast. Oh, wow. <laughs> I want to do fan chant. Oh, <laughs> 응원법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응원법. 저희 이번 응원법 어 재미있을 거예요. <laughs> <laughs> Jenny, Oppa or Jenny Princess? I don't know. What did you write? I d o 안돌아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면안되 o n 근데 내가 읽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읽고 싶은데 아 왜? 안 되는데 내가 읽어도 상관없죠 선대1이 많으면 어. 그러면 맞추면 되잖아 누군지 내가 읽고 아 근데 그럴 수가 없지 나머지가 다 썼으니까 이미 그래서 응? 이제 이제. 누가 읽고 있는 거 이거를? 그리고그 당사자한테 맞추고. 주는 거지 미니 아. 언니한테 주는 아. 거 아니에요? 이거 그 끊고 <웃음> 어. <웃음> 히민 힘인, 힘인 언니. 아, 난 내가 읽어 주고 싶은 내가 읽어 주고 싶은데. 싶은데. 왜 왜. 아그 내가 읽어 주는 게 어쨌든 이제 마음이 받았잖아. 충분히 정성이 담겼어. 몰라라. 뭘. <웃음> 뭘 <알아, 안> 읽었는데. <웃음> 나 진짜 진지게 쓰고 있어. 아, 나 머리가 안 돌아가서. 아, 다시 쓰고 싶어. 나도 글을 너무 못 썼어. 그냥 이게 문법이 어떻게 된 건가 싶네 Okay. u w w a r d silence. I'll s t u h a l l f l l it up too. Haha. So, uh-huh. Mm -hmm. This comeback gonna be slay. Yeah. 기대해주세요. Yeah. 니 아쿠 린드 까무 린두 린무 린두, 린두. 린두. 아쿠 주가 린두 까무 아쿠 어. <웃음> 됐다 아 내가 읽고싶었는데 okay, 기대할게요 <웃음> <오>, 너무 빨라요 <웃음> 나바 아, 응. 그래서 지금 연결성치가좋아 열심히 썼다. 아그 찐따 나기. 민트 초코 좋아하세요? 레아 언니 민트 초코 좋아한대요 이제. 맞아 이제 좋아요. 수담이도. 근데 그나 수담이 덕분에 좋아졌어. 그때 아, 시켜가지고 수담이가 가시켜줬었는데 수다미가 시켜줬었는데 이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부터 맞아 좋아졌습니다 시키면 꼭 시키지 않아 이제? 어, 민처도 꼭 먹어요 <웃음> 어. 에? 나모나카짱이라 했거든요? 왜왜왜? <웃음> 왜, 왜? 아니 모나카 아니고 마나카예요 마나카짱이라 <웃음> <웃음> 했거든요 어제 모나카 먹었는데 <웃음> 맞아 내꺼 모양의 모나카 먹었어 맞아. 아, 진짜 빠르게 빨리 갑자기 다가 이렇게 가레 아직 거기 춥나요? 네 저는 항상 추워하고 에어컨 방을못 세요 제가 그래서 <웃음> 멤버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웃음> 아 오늘 진짜 웃겼는데 왜? 딱 멤버들 타기 전에 저 혼자 타 있었잖아요. 응. 그러고 나서 이제 언니가 아 어, 추운데 에어컨 좀 꺼면 안 돼요? 에어컨을 껐어. 아. 그래서 딱 멤버들 타자마자 진이 언니가 맞아 <웃음> <웃음> 맞아 멋좀 좋아. 너무 오랜만이라 라키들이 다 댓글 쓰느라 이렇게 빠르네요. 아 그럴 수겠다. 대면 팬사 가능. <웃음> 이제 하고 싶다. 이제 하지 않을까요? 하고어내거내거 하고 어, 이건가 이거내 거야 어 그냥 먹어 몰라 응 몰라 새끼 짧은 머리 괜찮아요 예뻐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내거어 그렇네 모르는. 제가 엄청 걱정 아 이런 얘기 해도 돼요 하지 마요 <웃음> 뭔 어차피 보이죠 아니 짧은 모니 하기 전에 너무 걱정했었는데 수다이가 계속 진짜 괜찮다고 나한테 진짜 괜찮아 괜찮을 것 같다고 근데 나, 내, 나는 혼자 아 너무 이상할 것 같아 했는데 수다이 말은 믿고 들어야 됩니다. <웃음> 그 힘의 컵 때도 맞아 했으면 좋겠다 힘의 컵 때도 할 기전에 너무 무서웠는데 수다이가 무조건 입을 것 같아. <웃음> 그냥 전 항상 입쁠것 같다고. 맞아. 맞아. <웃음> 아떡해 어떡해, 어 아무도 못 들었지? 야, 너무 갑자기 빨리 가떡 진짜 빨라. 갑자기 다다게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잘해 어떡해, 어어떡어떻게어본어 아니라서. 아. 그 케이크 때문에 케이크 때문 얼굴이 가려진다고 음. 이거 확 뺄게요. 아. <웃음> 내 얼굴 껏 <곧> 길만 걷자밥 <웃음> 먹었어? 네, 먹었어. 어요 <웃음> <맞아요. 웃음> 기타 핑크 i n k or 수다 really l 트 e h e e next like come but 그건 lately <웃음> I, 저도 I, 부탁드리는 um, 바입니다. <웃음> lately it's purple. 티히 음. Um. 근데 저번에 그 지니 그 피스를 아, <웃음> 수다비가 이렇게 됐었는데 <웃음> <맞아>. <웃음> 괜찮아 보인 거예요. 히히. <웃음> 언젠간 기회가 되면 아이씨들. 아시들용 Did you watch Doctor Strange? I did. I didn't. I did. I it, did. Was, it was a lot. lot. 다 쓰고 있어요? Uh, 어, 아 이제 다 썼어? 다어 You It's know how I don't time. watch horror movies? Apparently Doctor Strange was like horror movie, so it was a lot for me. 다 썼으니까요? 다 썼네요 네. 네 네. 이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면 돼요? 한나씩와도 나도 나도 준답니다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라 나도 나라 나도 나라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 디짜 애교, 그린. 그 Because I am cute already. w 우 o a 아저 t 저 Dita! Dita! Dita! Dita! Dita! Dita! Dita! d i t 데 Dita! Dita! Dita! d i t 약간 언니 쪽으로 조금 더 보이게 해야되나? 센터가 맞죠? 맞긴 한데? 네, 맞, 맞는데 왜? 어때요? 지금도 이상해요? 음? 괜찮은데? 아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지? 음. 이 갑자기 갑. 어? 나 <웃음> <웃음> 약간 그래도 안 맞는 것같 하고. 괜찮좀 <웃음> <웃음> 들어와요. 티히티히티티 아우 기대돼. Oh, I can't wait. So we're 자한 명씩 읽어요. 나도 좀 읽어도 돼요? 예. 네. 네. 자 읽겠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웃음> 뭔가 그 시체 봤을 때 바로 네 맞췄습니다. <웃음> 아, 맞췄습니다. 두 기분 아니요? 어색하지만 편지를 써보도록 할게요 항상, <웃음> 항상 우리 맏언니로서 동생들 챙겨주고 또 어쩔 땐 분위기 메이커로서 우리, 우리들만의 비타민도 대주는우리대야 친구같은 언니가 되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힘든 시기 즐거운 시기 모두 <웃음> 잘 지나갔고 함께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우리 활동에도 꼭 함께 하길 바래요 고맙고 사랑합니다 나 바로 누군지 알것 같아요 제가 맞춰도 돼요? 수다미 <웃음> 네. 오, 와. <웃음> 아아아아 근데 왜 이렇게 오글거리게아 진짜? 나 영준 씨 알았어. <웃음> 하나도 안오그러어 <웃음> 안녕하세요라고 <웃음> 해 가지고 <웃음> 감사합니다. <일부러> 그랬어요. 얼굴을 난줄모르어 진짜 다음 전가요? 네. 어. 잠깐 <웃음> 너무 못 써서 미안. 그림으로 채워 볼게요라고 <웃음> <웃음> 하시는데 주 같이 활동하면서 주 알게되고 너무너무 재밌고 즐거운 시간, <웃음> 추억들 보낸 것 같아 네. 앞으로도 함께 열심히 화이팅하자 I love you! 이번 컴백도 화이팅! 아 근데 이거 너무 뭔가 정보가 없어가지고 잘 아, 모르겠어 디타! 디타! 디타. 디타. 언니하고 쭈 아. 어떻게 해? 아. <웃음> 우리 모두 알고 있었는데 그냥 아나 디타 언니 딱얘기하려 그래. 는 네. <웃음> 맞아 쭈 아. 알고, 알고 있었어? 있었어? 약간 모를 줄 알아. 예상을 하고 있었어, 뭔가. 언니 같았어요. 나딱 지금. 보자마자. 음, 다. 다. <웃음> 너무 그림 예뻐요. 이거 마음에 들어. 사인으로 만들 거. 자, 나못 <웃음> 네. 아, 읽겠어, 근데. 왜? 네? 이런 비주이 어, 너무 슬금아 아, 아, 아, 그래 그 그래 는야 민지가 대신에 읽어주면 안돼아나 아, 네, 그럼 내가 울어 아, 나나못 못 읽어 민지 헤이걸 hey 나누군지 알겠다 벌써 <웃음> 어, 나도 <웃음> 알, 나도, 알, 나도 알겠어 이미 이그 시체를 보고 누구인지 알고 봤지만 Happy two years with SN 그동안 너무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 <웃음> 이렇게 2년이 다와서 같은 그룹 멤버로서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너의 꿈을 포기 하지 않고 버텨서 그 누구보다 고마워 늘, 하, 는, 늘 하는 말이지만 너랑 함께해서 매일매일 즐거워 불토 활동 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너무나 많은 추억들을 만들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추억들을 만들어, 만들어 나가자 너의 그 밝은 모습 꾸준해야만 잘해왔고 <웃음> 너무 잘해왔고 어. 잘 하고 있고 괜찮아요. I love you. <웃음> 앞으로도 잘하지 하트 유지주세요지주세요 Hey girl 밑에 누군지 알겠어 Hey girl 너무, 너무 누군지 알아버렸어 진이 언 이거 네. 왜나 몰랐지 Hey girl 진이야 Hey 진이 언자 d e e a 언니, 자, <웃음> 언니. <웃음> 오와 글씨 너무 이쁘다 아니 왜 반쪽 비워놨어 이어모겠네 그럴 수 있니? 아니야? <웃음> 왜 자꾸? 이가 아니야? 이랬어. 맞아, 이게 근데 글씨 응, 보면은 그런 거 같아 사랑하는 멋진 우리 기타 언니 한국에 와서 외로운 순간들도 많았을 텐데 항상 날 제가 이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그거> 너무 이쁘다 해결 해게인지가있제사랑하는멋진 우리, <웃음> 우리 <routine> 기타 언니 <웃음> <웃음> 민지였지. <웃음> 한국에 와서 외로운 순간들도 많았을 텐데 항상 나를 그리고 우리 시남을 유지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베이킹도 자주 해주고. 그냥 우리 기타 언니. <웃음> 언니는 시남에 너무 너무 필요한 존재예요. <웃음> 왜왜 왜또왜 내가 이것들. 어머 어머 인제 인프제 <웃음> 인프제 의 감수성이 참. 자자 자. 자, 항상 잊지 말고 살면서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다 털어놓고 금방도 행복해지게 여기까지 오는데도 참 힘든 일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모습 보여줘서 고마워요 그럼 나도 울지 앞으로도 언니를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소연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그 어떤 것도 이겨내는 강한 언니가 되길 바라며 모든 순간에 언니 옆에 있을게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가 가윤 아부고나 진짜 가 사랑해 엑스걸! 왜 울지? 너를 만난 지도 벌써 4년이 넘었구나 나요! 나 나요! 나요! 알아 나요! 나요! 나요! 나요! 나나나 진지하게 요나말나야 나요! 이라는걸 믿어서 서로 만나게될 인연이었다고 생나해 그날 시간이 없었다면 <웃음> 지금의 시크릿 넘버는 없었잖아. <웃음> 그렇게 해지마 솔직히 대견. 운명도 맞겠다. <웃음> 그동안 힘든 일도 즐거운 일도 슬픈 아, 일도. 아, 일도. 찐, 아 내가. 눈이 아, 맞지. 뭐. 렇게 해치마. 짜증나는 일도. 많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모든 게 추억이고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웃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에 <웃음> 감사해. 항상 모든 일에 아, 나 최선을. 나 맛있고. 리스펙이야. <웃음> 아니 무대는었네렇게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가 가장 빛나고 멋있는 거 알지? <웃음> 앞으로도 그 열정, 그 마인드 잊지 않고. <웃음> 아짜증로 <시즌을> 이대로 <웃음> 가죠 나지 나 짜증날 때도 있을 거고 미울 때도 있겠지만 <웃음> 그러려니 하고 그러려니. 나 예뻐해줘. 짜증 나다 키레이다요. 이번활동도무사히 어. 건강히 하시다. 안녕! <웃음> 안녕, <웃음> 가사! <우가와상. 너무 고마워. 웃음> 아, 진짜! 나 이거 진심 감동이다 이거 이거! 곰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참는거이는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 이거! 항상 너무 잘 챙겨주고 세심한 수담씨. 별거 아니에요. <웃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항상 속으로 그치고. 감동받아간 적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생일때도 예쁜 선물이랑 취향적인 선물 받고 와,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웃음> 자주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또 많이 선물 받고. 많은 게 많은 것 같아서 항상 저도 뭘 해드리면 좋을, 좋아할까 생각도 자주 하고 예쁜 옷이나 신발 같은 것들 보면 언니는 그래 인생 김해 테크야 <웃음> 감동을, 감동을 <웃음> 끼지마 처음부터 언니가 가까이서 진짜 많이 알려주고 도와줘서 잘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더 뭔가 고맙고 미안한 것도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편지나 이런 걸잘 못해서 글씨도 안 예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만 하고 있는 것같아 <웃음> <웃음> 앞으로 언니한테 뭔가 힘이 되고 위로도 되고 웃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직 많이 서툴고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애지만 <웃음> 그동안 크고 작게 챙겨주고 옆에 있어서 진짜 진짜 고마워요 받은 게 많은 만큼 저도 언니한테 주고 싶은 게 많아요 서툰 편지 읽어줘서 고맙고 제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죠? 하트하트하트! 하트, 하트 이렇게 써줬어요 예아~~ yeah! 딱채서또써줬네 고마워 영지야 <웃음> 고마워 no, no. <웃음> <Come on>, 민지야 <웃음> 진짜 아, 아, 진짜 감동이다 진짜 <웃음> 다시기로했자너 <웃음> <이러면 웃음> 아, 나를 만날지 로를일구함인 속으로 뭐 다시 속으로이구함지집 아, 가서 <웃음> <해야 돼. 웃음> 집 가서 집 <웃음> 너무 이끌어줘 너무 나랑 똑같았어 <웃음> 아, 있는 게 여기서 이밍을 만날 만날 만날 만날 만날 만날 만날 만날 만날 년이 만날 만날 만날 만 아, 진짜 감동이다, 아 어쨌든, 우리가 이러는 게 너무 어글거려서 그래요. 우리가. 아, 뭐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자, 이두명 빼고. 이두명 빼고, <웃음> 함께 어깨동화. 무 아, 예! 아, <웃음> <웃음> 너무, 너무 웃겨. 왜 i r t u 예! 아, 왜 울어요? 아, 아니요, 약해요. 옆에 울면은 나도 그냥 울게 돼, 그리고. 울고 넘버래 그리고 그래, 그렇잖아. <웃음> 아무튼 이렇게. 난헤이걸부터 아, 응급해. 헤이별도. <웃음> 헤이. 헤이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헤이가. 헤이가. 헤이. 아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웃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흐뭇합니다. <웃음> 흐뭇? 후문한 <훈훈한> 거 아니야? 후문. 누구 자신이 나 못해, 못해. 흐뭇해 흐뭇해 흐뭇해졌어 아, 나중에 다시 보고 다시 울어요 아 그니까 러 아, 5월 아, 아, 아 너무 오해. 웃겨 너무 웃겨 그럼 한 명씩 우리 나키들한테도 영상편지를 네. 써줍시다 우리. 아 좋아요 좋아요 이준현 소감 그렇죠어뭐 저부터 얘기해야 나 어? <웃음> <웃음> <웃음> 아, 근데 이게 정말 BGM의 중입성인것같아 아까 전혀 의미가 없어. 느까 여기서 아까 여기서 깼어 깼어. 그러면 안지가 소리가 이미 맞췄어 BGM. 나는 운명에 남는데. 너무 로맨티스트 아니야? <웃음> 근데 <웃음> 근데 나 생각날 로맨틱해. 진짜 로맨스 컨버. 아그 언니가 원래 편지 안 편지 왜안 편지 그래서 그래서. 아 근데 진아어 어, 생각해보니까 처음인데 어 언니한테 처음 받아본 팬이에요 <웃음> 언니는 <웃음> 안 써. 절대 안써절 절대 안써 맞아 응 너무 어, 감동 아 평소에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말이잖아 나 <웃음> <너> 혼자 울었다 갑자기 왜 좋아해 <웃음> 너 <웃음> 너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자 이제 분위기 바꿨어 <웃음> 네네 이주년 소감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 이제 무슨 말 이야기 해야 되지? 먼저 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먼저 해주시면 안 돼요? 아 키드! <웃음> <웃음> 울어 울어 울어 너무 너무 아기들 어고 주신 사랑만큼 진짜 몇 배로 돌려드릴 수 있는 민정 시크릿 넘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 감사합니다. 오늘 <웃음> 저희가 솔직히 지금 이주년 됐다는 것도 안 믿기는데. 음, 이렇게 2주년까지 올수 있었던 것도 정말 다 락키들 덕분이고 또 모든 멤버들 다말 다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몇 년까지 갈까요? 저희우리몇년 <웃음> 어, 10년 100, 어, 50년 100년 <웃음> 스크린넘버와 함께 할수 있도록 음흠. 모두 모두 화이팅! 파이팅! <웃음> 시크릿 실버 타운이 현실이 될수 있도록. <웃음> 아, <진짜 웃음> 와. 아때는 <왜냐면> 현실로. <웃음> 지금 흥에 아, 현실. 아무도 내랩 만들어주잖아. <웃음> <웃음> 그때는 내지안 <웃음> <이제> 들어주나. <웃음> 알비랩 만들어주자라. <안> <웃음> <웃음> 아, 저는 저어어 어, 되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항상 좋은 말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해서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하고 항상 정말. 장학기나 라키들 생각을 하면서 진짜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고 해나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어 앞으로 더 열심히 더 노력해서 멋있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라키들이 맞아. 웃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되고 싶어요. 무대로 보답하자. 여러분으로 깨줄 수 있는 주가 될게요. 스마일. 스마일 아니구나 <웃음> 나도 안했어. 아직 한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언 <웃음> <laughs> 근데 근데 근데 <laughs>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and I love you l o c k y scents more than guys. anything. Yeah. Without you guys, we would be nothing. n o so, t h a n k you for staying by our side and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Woo! 좋아요? 아, 네. 아,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아, 웃지, 웃다, 다다 이거 안 돼! 이거 앞에 갔다 아, 일단 나가. <웃음> <웃음> 나가. 나기는나기는 아, 이거 어, 어 안올 거야. 어, 어, 정말 뭔가 맨날 느끼는 거지만 정말 주시는 이런 사랑이 정말 너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너무 항상 감동을 받고 매번 그렇게 주시는데도 늘 새롭게 감동. 어 아, 어떻게? 아, 야 이거 받아. 울봐울봐 저기 봐. 늘늘새 새. 아 하니까. 하니까. 제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울고 있어 <웃음> 아, 울고 있어요 어... <웃음> 아 어쨌든 <웃음> 어머 어들어그냥도 <어머, 어머. 웃음> <웃음> 그녀도 우기 배워 어쨌든 이제 배운다. 어 작년 잠깐만 지금 2022년이죠? 그럼요 <웃음> 이제 작년에 어쨌든 많은 일들 있었잖아요 시크릿넘버로서도 그렇고 근데 되게 힘든 시기를 보냈었는데 어, 불토활턴 전에? 그러니까 제일 저는 힘들었어요. 뭔가 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아, 너무 힘들어서 어, 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불토활턴 때 처음으로 관객분들 앞에서 하는 콘서트가 있었는데 그 무대 를 쓰고 나서 와이거를 어, 위해 하고 있다. 있.. 어, 왜 울어? <웃음> 울어서 나도 온다? 아 공감해 주는 거야? 공감해서 봐! <웃음> 아 이거를 위해 우리가 지금 이 힘든 시기도 겪으면서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 뭔가 어 왜? 오빠 음.. 못해 하면서 되게 <언니>, 근전적인.. <웃음> 나 말하고 있을게요 아, 네. 말하고 있을게요 <웃음> 근전적인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웃음> 이번 앨범을 활동하기까지 지금 거의 8개월 정도 있었잖아요 뭔가 나를 위해 더 발전시키는 저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 유튜브 편집도 해보고 그래서 막컨텐츠 제가 올렸었잖아요 이런 것도 해보고 글도 쓰기 시작하고 뭔가 새로운 도전은 이런 저를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덕분에 더 뭔가 새로운 나도 알게 되고 <웃음> 새로운 것 뛰게 나 도전하게 돼서 정말 진이가 아까 말한 듯이 <웃음> 대단한 거같 <웃음> <것 같고, 웃음> 대단하다고 너무 생각해요. 이제 팬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있는 거라서 앞으로도 아직 만나지 못한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많이 만날 수 있는 <웃음> 기회도 많아졌으니까 올해는 꼭그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행복한 3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올해 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웃음> 아니, 이거 기억 안 난다면서 지금 혼자 한 3분을 말씀하신 아, 것 같은데. <웃음> 아니, 요새 울고 있으니까. 어. 느꼈던 거다 얘기해야지. <웃음> 괜찮습니까? <웃음> <웃음> 우지마! Oh. 아, 그래, 행복한 아. 날이야 오늘! 행복하니까 어. 우는거야! Happy. Happy, Happy two years! years. Yeah, Happy 우리 두살이야 두살! 두살! 아직 귀여운 두살이라고! 귀여운 두살! <웃음> 진짜 너무 너무 진짜 감사하고 Just wanna thank you guys all that <웃음> oh my God. Just wanna thank you guys all for Showing so much love and so much love constantly. Um, yeah. <laughs> you guys so much. You guys are amazing. You guys are our, my everything, our everything. Oh, yeah. Love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laughs> Thank you for supporting us. 이거는 행복의 눈물이랍니다. 아, 진짜 안흘는데 음. 나도. 여기 놀고, 여기 놀고. 그러니까. <웃음> <진짜>. <웃음> 하필 이렇게 세상을 놀고 만졌어. 하필. 아, 지금 아, 아, 감수성이. 아, 아주 그냥. 아, 진짜. 진짜 어째... 최고예요. 어쨌든 결론은 라키들 최고라는 겁니다. 진짜 최고야. 최고 네. 맞아. 최고야 라키. <웃음> <락키야! 웃음> 그래서 이번 활동도 열심히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 네. 기대 기대. <웃음> 아 어, 기대 기대 기대. 짜. <웃음> <웃음> 댓글 끌고 싶어요. 어. Yes. 좋아요 좋아요. 어? <웃음> 댓글. <웃음> <웃음> 고생 많았음 그. <웃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어, 레아 언니도 일본어로 짧게 해달래요. 아, 일본어로? 어, 아, 일본어로 하기 어렵다.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데뷔를 시작 2년이 됐어요. 어, 아요 괜찮게 나는데 어, 괜찮아요? 괜찮게 나데 어, 괜찮아했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는찮아요 去年がメンバーも変わったりして大変な時期だったけど去年初めてみんなのお客さんの前でやるコンサートがあってあのその時にああこの日のためにこういう日のためにステージに立ってきたんだなってことを実感したんですよこれからはこういう皆さんの前でできる機会が増えると思うのでたくさん応援しに来てくれたら嬉しいです<笑> 来年3周年には 여러분,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놀랍게도 놀랍게도 놀랍게도 놀랍게도 놀랍게도 놀랍게도 놀랍게도 놀랍게도 놀랍게도 놀랍게도 놀랍게도 놀랍게도 놀랍게도 놀랍게도 놀게 terus kayak yang kalian semuanya tahu tahun lalu um, tahun <laughs> yang sulit buat kita semuanya jadi um, ngelihat kalian semua masih dukung kita dan segala macam uh, bikin kita terus <laughs> jalan terus dan juga semangat terus jadi terima kasih banyak atas dukungannya dan kedepannya juga um, kita bareng bareng um, bikin apa ya uh, Memori e s yang uh, lebih indah lagi Dan lebih banyak lagi Terima kasih teman-teman semuanya Terima Ooh! kasih mm. Kenchun Kenchun <laughs> <Kencun. laughs> Kenchun Kenchun Oh 좀 진정했습니까? Yeah. 진정했어요! I am high tension! Oh. <웃음> 귀여운 것들 정말! 어. 우 정말 아 정말 너무 감동이다 <웃음> uh, 너무 다 <companies 웃음> nice. It already started yesterday to be honest I was like reading all the posts and I was like <웃음> <"Are> You guys <웃음> oh <my gosh. 웃음> 이번 컴백을 성공시키자. 네, 준비하겠습니다. <웃음> 정말 저희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네. 네, 네 많이 해주세요, 라키들. 이제 진짜 코로나도 풀렸고 대면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뭐 기회가 많아지고 네. 이렇게 많으니까 음. 많이 와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떨려. 직접 와서 응원해 주세요. <웃음> 우리도 갈게요. 부끄지만 <웃음> <웃음> 우리도, 우리도 가겠겠습니다. 많이 많이 돌아 와주세요. 뭔가 이제 싶어요. 데뷔하는 느낌이야. 나도. 맞아. <웃음> 아 뭔지 알아? 또 떨려 또. 맞아. <웃음> 맞아. 재밌게 또 활동해야죠. 맞아. 재밌게 한번 이제 시다 2주 어 3주 정도 남았나? 얼마나 어지 음, 2주 3주 반. 3주 오, 2주 어, 반 남았다. 2주 반 남았다. 무조건 가야지라고.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데뷔는 이제 시작이다. <웃음> 진짜. <웃음> 이제 진짜 시작이지. 간단한 응원과 사랑 정말 보내주셔서 너무 너무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정말 무대로 보답하는 저희 시크릿넘버될 테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더더더많 아 줄... <웃음> 사랑해 주시고 더 사랑 주는 시크릿넘버 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 아한 명씩 얘기해요? 한 명씩 또 얘기하래요. 안녕. <웃음>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 <~angesn't4> 라키 라키 제고 라키 라키 제고 라키 라키 가야야 아, 그리고 이미 보셨겠지만 월요일마다 저희 시크릿에어라인진언이랑 맛감 많이 많이 더 좋아요. 많이많이 맞으실 거죠? <웃음> 저희 진짜 마무리로 캡처 타임. 오케이. Cry baby c a t e time. 캡처. 작가이로 오면 안 돼요? 내가 뒤로 지지나지 갈... 어. 이렇게. 귀엽지. 귀엽지. 귀 이렇게? 더 가까이 지귀지 않아요? 귀엽요 하나, 지 귀엽지. 하나, 둘 응? 네 하나, 둘, 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나요? 하트? 마지막 다 같이 하트, 하트? 하나 a 셋. 안 아, thank you for everything. 요